안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인선입니다 오늘은 카톡으로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사장님이 계세요 그 질문은 대체주택 요건에 대해서 앞번에도 한번 질문을, 주,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한번 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답변을 가지고 제차 여기저기 또 이렇게 질문을 해 보셨겠죠 질문은 하면 할수록 헷갈리다고 저한테 한번더 정리를 해달라고 다시 오늘 카톡이 왔던 게 있습니다. 그 정리한 내용을 오늘은 같이 공유해 드리는 게 재개발 지역에 투자도 하시고 뭐집 하나만 가지고 재개발 지역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집또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사고 팔고 하는 게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요 참고로 보시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5항 여기 이제 보면 대체주택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대체주택에 대한 그 헷갈리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오늘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오늘 그 사장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오신 질문 내용 원본입니다. 헷갈릴까봐 제가 그대로 한번 올려봐 드렸고요. 먼저 잠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이 어떤 건지 먼저 모든 집은 다 부부 공동으로 이분은 투자를 하시네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먼저 A주택을 2015년 9월에 달 하나를 사셨대요. 그리고 나서 한 2년쯤 더 지나가지고 B주택을 하나를 더 사셨고 그리고 또한 한 2년쯤 지나가지고 B는 파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집이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고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를 뭐 세금을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이나 이런 세금 대책을 보려고 하면 앞에 있는 주택을 팔아야 되거든요. 비소정지역은 1, 2, 3 이제 기법이 있는데 서로 1년 차이나게 사고 앞에 파는 집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그리고 두 번째 집산 날로부터 비소정지역은 3년 안에 소정지역은 2년 안에 지금 뭐투개 가열 지구는 1년 안에 팔고 이제 전입까지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바뀌가 예, 있죠. 그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비과세가 되는데 조사장님은 그 디액을 파셨어요. 그죠? B를. 당연히 세금이 나왔겠죠. 이분은 조정지역에 있는 그 시절에 팔아가지고 이주택을 중과까지 하면서 B를 매도를 하셨어요. 지금 현재 B는 이제 팔고 없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집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나서 A를 아직 보유하고 있는 그 상황에 C를 하나를 더 샀어요. 시를 하나를 더 샀는데 이 시주택은 어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집인데 사업시행인가를 2019년 작년 9월 28일 날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지금 현재까지 아직 관리처분인가는 나지 않은 지역의 재개발 지역의 주택이에요 재개발 지역의 주택을 매수를 해서 현재까지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이고 하신 날은 작년 12월 30일 날 매수를 하셨네요 요런 상태에서 A와 C 두 개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A를 팔았습니다. 올 2월 달에 A를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요거는 A가 종전주택이죠. A는 아까 2015년도에 사셨고 그 다음에 C는 2019년 12월에 샀고 1년 차이나게 샀고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했고 요거 산 날로부터 아직 뭐 3년 안 지났으니 당연히 A는 비과세로 팔았겠죠. 그죠? 비과세로 팔았습니다. 물론 뭐 거주요건 따져야 되고 이런 것 같으면 뭐또 따져야 되겠지만 우선 기간만 제가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집인지를 몰라서 A가. A를 비과세로 일단 매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죠그 나서 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궁금해하시는 거는 A를 판 후에 D를 하나를 더 매수를 했어요. 2월 14일날. 올해 6월 14일 날 그러면 지금 산요 D 주택이 A는 이제 팔고 없으니 남아 있는 거는 C 요 재개발 주택과 지금 D 인제 그 주택을 하나를 산게 단데 요게 D가 대체주택으로 나중에 대체주택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나중에 C에 입주하고 또 1년 이상 뭐또그 전세대원이 다 들어가서 살고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를 비과세로 대체주택으로 매도가 가능하겠냐가 이 길고 긴 질문의 핵심 요지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리 생각해보고 뒤에 답을 들어야 안 까먹으시겠죠? 제가 다 그냥 지어드리는 것보다는 그죠? 질문 1. A주택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이 맞아 비과세가 되는지? 현재로는 요건이 맞습니다. 그죠? 뭐 2015년도부터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 뭐 이러면 거주요건 다 충족해야 되는데 이미 뭐 거주하고 계셨다라고 보고 요건 다 2015년도에 조정지역 묶인 건 없죠. 어, 2017년 파리대책 때 보통 조정지역이 묶인 거 맞죠. 그러니까 거주요건은 뭐큰 상관없겠네요. 어, 비과세가 되는가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질문 이이주택이맨 마지막에 산 대체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대체주택이 가능한지 가능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까요. 어, 1번, 재개발에 있던 요 C 주택은 현재 임대 중이래요. 나중에 2주기가 안 되면 이제 나가라 하겠죠. 세입자가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직접 들어가서 살지는 않으셨어요. 이 재개발 지역 아파트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C 요 재개발 주택하고 D 주택 기간은 적절한지, 어, 요는 C는 작년 12월 달에 샀고, 그 다음에 D는 2월 달에 샀죠. 올 2월 달에. 기간이 한 달하고 한 보름입니다. 한달반 한 정도 차이 나게 일를 사셨죠. 만약에 D가 대체주택 요건에 해당이 돼서 적용이 되기만 한다면 대체주택하고 앞에 있는 요 재개발 주택하고는 1년 차이 나게 살아 이런 거안 지켜도 됩니다. 요 기간은 상관이 없거든요. 만약에 D가 대체주택이기만 하다면 그거는 캐시트 마크가 남죠. 그 다음에 3번 최종 D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이 그러니까 126조의 2에 대체주택의 비과세에 대해서 쭉 정리가 또 되어 있습니다. 요 조문에 그 요건만 맞게 하면 비과세가 되는지 요 요건에 요 맞기만 하면요 대체주택 맞기만 하면요 비과세가 되는데 과연 대체주택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관건인거죠. 우리가 어, 이게 뭐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 우리가 우리가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세대당 두 건, 1인당 5억까지가 그 보증을 해주는 최대한도거든요. 그 이제 중도금 대출을 따질 때그 요건에 합당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일단은 그 자격이 돼야 되겠죠. 자격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기존 뭐 담보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뭐 얼마나 많은지, 내 소득이 얼만지, 그 다음에 요건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중도금 대출 세대당 두 건, 그 요건이 탈락돼가세 번째다. 아예 중도금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담보대출 얼마 가져있는지, 뭐 요건이 얼마 되는지, 그건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예 건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거니까. 이 말의 의미 이해가 되시죠? 대체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대체 주택에 해당이 되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뭐 1년 계속하여 거주를 하든지 전 세대가 입주하든지 그 다음 요건을 따져야 되겠죠. 또 3번에 대한 답은 그런 거 겁니다. 자 이거를 앞에 거 되게 뭐 제가 어렵게 설명했나요? 한번더 정리를 하면 시주택. 아까 요거는 재개발로 바뀐 게 시주택이었습니다. 사업생긴가는 작년 9월 28일 아직 관리처분 안 났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주택입니다. 그죠? 근데 향후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고 나서 이제 이주를 할 기간에 이미 아까 2월 14일 날 매수해놨던 그 D, D 이제 그 대체주택으로 어 입주를 해갖고 아까 1년 이상 살고 뭐 나중에 신입주하고 이거 따지면 비과세가 될까요? 이런나 거예요. 이 질문의 궁금증의 가장 핵심은 어, 앞에 아까 질문을 제가 한번더 정리해놨거든요. A를 요때 샀고 B 뒤에 사가 뒤에 먼저 팔았고 세금 한부따리 내고 팔았고 그리고 A 가진 상태에서 A 소유한 상태에서 C 매수했고 요때 사업식 인가 났고 2019년 아까 9월 28일이니까 요때 났습니다. 사업식 인간은 사업식 인간은 한 당시에 이분은 이미 A 소유하고 있었고 C를 샀죠. 그러다가 요 C가 이제 입주권으로 향후에 바뀔 거고 그 바뀌어서 이사하기 전에 A를 매도를 했고 A는 A와 C 두 개만 있었으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이 돼서 얘는 비과세로 이제 날렸어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는 C하고 d 만 남았는데 요거는 1년 아한달 보름 정도 차이로 D를 이제 사놓은 상태죠. 이랬을 때 D가 나중에 어 비과세로 C 완공되고 난 후에 입주하면 비과세로 팔고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의 핵심. 답 뭐라고 하셨죠? 답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까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5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아까 우리가 중도금 대출 제가 설명할 때 기본 세대당 두건에 해당돼야 되고 1인당 5억 한도고 채권제 대출은 아예 안되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 요건처럼 그 중도금 대출 두건에 해당되는 요건이 요, 요, 앞에 적어놓은 요 요건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국어시간입니다 국어시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데 아까 질문 주셨던 사장님은 이미 A주택하고 C주택을 가지고 있었죠. 요 C주택 사업시행인가 전부터 A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죠? 요 사장님 용어를 해석을 하면 국내에 2주택을 소유했던 어 갑이라는 분이 그 다음에 2주택 중 하나인 C주택이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어 이제 그게 입주권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이사를 해가 집을 비켜줘야 될 경우에 다른 집을 하나 사면 대체주택으로 해당이 되는가? 질문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여 대입해보면 답이 바로 나오죠, 그죠? 여기 조문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여기서 더 중요한, 요 5항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어느 거냐면요. 1주택이라는 것도 키워드지만, 그 다음 더 중요한 키워드는 그 주택에, 그 주택이라는 요 말이 가장 큰 핵심 키워드예요. 아까 1주택 갖고 있던 그 1주택이, 이말이그 1주택이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으로 이제 어, 그사비이 시행대가 부서지고 하는 집인 거죠. 그래서 다른 집이 필요해서 다른 집을 취득할 때 그럴 때 여차저차저차 기타 등등을 갖추면 어, 뒤에 갖춘 그 대체주택을 비과세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 벌써 탈락이죠. 이 사장님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 그요 주택이 오래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딱 답이 나와 있죠. 아까 그분은 대체주택 해당이 1번 된다 2번 안된다 답이 몇번이겠습니까 제가 공부한 바로는 안된다 2번입니다. 2번. 대체주택 안됩니다. 중도금 대출 이미 두건 보유한 사람이 세금제 일으키려 하는거하고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된다니까요. 쉽게 딱 설명을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 근데 이거를 세무서 두군데 들고 가서 설명을 해달라 했더니 다 비과세라고 대체주택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 뭐 부산에 있는 뭐뭐 부동산 소장이 자꾸 이거 세금 낸다 하는데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아이고 그거 다 틀렸고 무조건 자꾸 대체주택 된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웃음> 근데 이법 조문이 뭐 제가 빈말합니까 조문에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안됩니다 이거. 세금 한포따리 냅니다. 비과세인 줄 알고 들어가셨다가는. 이렇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 하기도더 모르겠는 그게 정말 입수권이 연관된 이런 세금입니다. 항상 세금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그래도 손해를 덜 보잖아요 그죠? 어, 된다는 말또 뭐 믿고 했다가 나중에 세금 한 보따리 나오면 그,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한 세대에 집 하나만 있던 사람이 사업식인가가 나서 그 주택이 하나 갖고 있던 그 집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집이 부서져서 더살 집이 필요할 때 그때 집을 하나 사는 거는 그 뒤에 산그 집을 어쩔 수 없이 산 집이니까 그냥 비과세 해주겠다 이 말인 거지 다른 집이 이미 하나 있는데 하나가 더 재개발이 됐다. 그럼 원래 있던 집으로 이사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다른 집사가 뭐 국가에서 그 세금까지 비과세 혜택 안 주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 집 있는데 그거 더가 잠깐 살다 온나? 이 말이겠죠? <웃음> 알고 보면 또참 간단합니다. 쉽게 풀면. 오늘 헷갈려하는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같이 공유를 해드리면 또 좋겠다 싶어서 제체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도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또 올려놓은 걸 듣고 헷갈려서 세무서가 질문했더니 답변을 그래 받았다라고 저한테 제차 질문이 와서 제차 도 유튜브를 올리고 있네요. 법조문을 줄까지 꺼가면서 제가 뭐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아, 내일 초롱소장은 원래 지금 제가 부경대학교 그 경영대학원 그 세무관리학과 석사과정에 사실은 입학을 했어요. 그 내일은 원래 선배님들하고 교수님들 다 모시고 이제 우리가 신입생이니까 좀 학교 생활에 대한 안내도 받고 서로 얼굴도 익히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뭐이놈뭐 코로나인지 뭐 이것 때문에 다 취소가 됐어요. 너무 안타까웠네요, 진짜.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나라가 이렇게 시국이 어수선하니, 너무 또 외출 많이 하지 마시고, 야채, 뭐, 과일 충분히 드시고,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너무 대중적인 장소는 좀 피하시고, 숙면 충분히 취하시고, 그러면 내 몸의 자은 면역으로 또다 이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이, 내 몸의 면역이 가장 좋은 병원이고 가장 좋은 약이래요. 내 몸을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